안녕하세요 뭐든지 원샷 해버리는 남자 원샷맨 입니다 차 오늘 마실 음료수는 생강차를 마셔볼건데요 생강차의 유래를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생강차를 따뜻하게 데워볼게요 뜨거 나게 되어잖아. 아 춥다. 아 추워. 아아 아, 추워. 아 추워서 따분히 있는 것 봐. 아 오씨. 어, 어어 아, <웃음> 아, 빨리 대피잖아. 더 뜨거워잖아. 오이 연기가 야무지게 나오는 거 보소. 오, 완전 뜨거워 보입니다. 생강의 원산지는. <목소리> 아... 따뜻하다. 아, 동인도의 힌두스 된 지역이. 아하... 달달하구만. 원산지도 추정되고 있다고 하네요. 아... 날씨가 추운데 땀이 많이 나요. 굉장히 춥거든요. 아... 중국에서는 으 뜨거워 2500여년 전에 으으으재배되었으으으으으으으으으 아, 아, 아, 아 으으 지금의 사천성이 아 생강의 원산지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 오호 아 고려사의 생강 재배에 대한 아, 아, 내용이 처음부터 기록되어 있으며 왕의 하시품으로 아, 아, 아... 생강이 쓰여졌다고. 아하, 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1300년 전에, 아... 아하, 신만석이라는 사람이, 중국에 사신으로 갔다와 아... 아... 생강을 가져와 아... 아... 아... 봉동지방에 심은 것이 우리나라 생강재배의 아... 시작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 생강의 효능을 살펴보면 아... 은 부작용이 전혀 없는 아... 친환경 진통제이며. 특히, 여성의 생리통에 큰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완전 따뜻해진 것 같아요. 또한, 암세포에, 또한, 암세포에, 기초세포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아. 최근 미국의 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생강은 암 줄기 세포에. 어, 뜨거! 최거 효능이 있어서. <놀람> 화학 육법보다 무려 천배나 좋은. <놀람> 효능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놀람> 어 아. 아. 아아 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Ugh. <sighs> 원하시는 따뜻한 음료가 있으시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원샷하는 남자 원샷맨이었습니다.